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자 해외선물 미국 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방역이 강화될 것으로 우려되며 에너지와 소비자 관련 주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다오는 밥아이거 CEO가 디즈니에 복귀한다는 소식에 6.3%나 오른 영향으로 선방했네요. FTX 가상자산 거래소의 여파가 여전히 영향을 나타내며 코인베이스 주가가 8% 이상 급락했습니다. 유가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 강화 우려로 수요 감소 우려에 하락했네요. 골드만삭스는 최근 증시가 반등했지만 아직 바닥은 아니라는 전망입니다. 금리 상승기에 발생한 기업 손실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망대로라면 내년 1분까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만큼 증시에는 계속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 연준위원들의 발언은 시장에 여전히 혼선을 주고 있는데요. 그간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던 연준도 내부적으로도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만큼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을 더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TS 화면 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62%, 매도 38%로 매수가 무인 상태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도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 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3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2,2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1,3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1,10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1월 22일 금일 주요 경제표 발표는 없습니다. 미국 주식 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금일 없습니다.